안녕하세요. 캠핑가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랜만에 월별 가볼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월별 가볼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곤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심해지고 월별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잠시 쉬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이 2단계로 내려가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월별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여행지는 제가 모두 직접 다녀온 여행지이고요 여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여행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평소에 여행을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봄바람 맞으면서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계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가볼 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내용 참고해 보시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면 좋겠습니다. 빵이의 t 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5 첫 번째는 강진 백련사입니다. 강진 백련사는 전남 강진군 도안면 백련사길 14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백련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천열 고찰로 유명한데 이절 자체로 도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이 3월에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동백꽃 군락지 때문입니다. 이 백련사 주차장에서 백련사까지 올라가는 길이 온통 이 동백꽃 군락지인데요. 여기에는 7천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5.2헥타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백련사의 동백나무들은 수백 년 묵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러한 동백나무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 151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진한 초록색의 잎사귀하고 빨간색하고 노란색의 동백꽃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 동백꽃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요 이 일반 꽃처럼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꽃 전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군데군데 이렇게 아름답게 동글꽃을 모아 가지고 하트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만 들어 놓으셨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백련사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면 이 백련사 같은 경우는 신라문성왕 때무염국사가 801년에 산 이름을 따서 만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천년고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쇠락하였다가 고려 희종 7년. 원묘국사 요세스님이 예터에 중창하고요, 백년 결사로 크게 이름을 날려서 이 백년사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를 왔을 때아암해장선사하고요이 종교나 나이를 뛰어넘은 소통하고 교류를 했던 공간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동백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3월에 만개하니까요. 백년사 동백꽃 군락지에서 봄을 맞이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5. 두번째는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입니다. 소양강 스카이워크는요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66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강원도 중부 지역을 지나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소양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춘천의 랜드마크인 소양 이교하고요 이 소양강 천여상 그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전체 길이는 174m고요 그 중에서 바닥이 투명 유리로 된 구간이 156m에 이르는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 시설입니다. 바닥은 특수 강화유리 세장을 겹쳐서 깔아서 안전하고요. 이 소양강 스카이워크 끝에는 원형 광장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구요. 원형 광장 중앙은 바닥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 양쪽으로는 전망대가 있고 이 광장 끝 중앙에 서면 쏘가리상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소연강 스카이워커는 입장료 2,000원이 있긴 한데요. 이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전통시장이나 상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불때 소연강 스카이워커에 다녀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가볼만한 곳, 베스트5. 세 번째는 장호해수욕장입니다. 저는 캠핑을 겸해서 장호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요. 이 장호해수욕장은 제가 다녀본 해수욕장 중에서 정말 역대급 바닷가였습니다. 백사장 같은 경우는 굵은 모래라서요. 모래가 묻더라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고요. 이 에메랄드빛 바다가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야 여기는 진짜 힐링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캠핑할 수 있는 장호비치 캠핑장은요 캠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가지고 예약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호비치 캠핑장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소개해드렸던 바닷가 캠핑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이는 장호항을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장호해수욕장에 가면 삼척 해상케이블카도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4월까지 내부공사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건 이용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바다가 보고 싶으시다면 이 장호해수욕장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5 네 번째는 송도 야경입니다. 송도 야경은요. 이 송도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센트럴 파크는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공원입니다. 이 인공수로에 있는 수상 택시라든지 카누 같은 수상 레저 시설도 갖춰져 있는데요. 이 엄청난 빌딩 숲속에서 보는 이 야경이 송도의 랜드마크라고 할 만합니다. 송도에는요 한옥마을도 있는데 이 한옥하고 높은 빌딩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도 지금까지 제가 봤던 풍경과는 또 다른 풍경이라서 색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카페도 있어서 저희는 송도 야경을 한바퀴 돌아보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좀 쉬었습니다. 어쨌든 한옥마을에서 사진 좀 찍고 센트럴파크에 가면 되는데요 예전에 부산 더베이 101에서 봤던 풍경하고요 굉장히 비슷한 멋진 야경입니다 송도에서 가장 높은 포스코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야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천천히 산책하기도 좋고요 데이트하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이 송도 센트럴파크에 가면 또 봐야 되는 게이 지구촌의 얼굴이란 탑인데요 지구촌의 얼굴을 배경으로 사진 찍어도 좋고요 한국을 빛낸 건축물에도 선정된 이트라이보울에도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독특하게 생긴 건축물인데 의리의리하면서 아름다우니까요 거기서 사진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야경 보는게 쉽지 않잖아요 3월이 되면 날이 따뜻해질 테니까 야경 보러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3월에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송도 야경도 꼭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가볼만한 곳 베스트5 다섯번째는 외목마을입니다. 외목마을은 요 충남 당진시 성문면교로리 844-2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외목마을은 서해안에서 일출하고 일몰을 볼수 있는 곳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외목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이 외목마을 쪽을 바라다 보면 야트막한 산하고 산 사이가 움푹 들어가서 가늘게 이어진 땅 모양이 마치 누워있는 사람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겼다고 해서요. 외목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고 합니다. 사실 외목마을은 차박성주로 유명해지면서 이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곳일텐데요 현재 차박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목마을의 일몰은 성문각이라고 해가지고 외목마을에서 차로 한 5분정도 이동해야 되는 곳이 유명한데요. 저는 아쉽게도 날이 흐려가지고 일몰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는데, 맑은 날이면 해가 넘어가는 풍경이 아주 멋지니까요. 성문각에서 일몰을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월에 가볼만한 곳 5곳 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날이 따뜻해지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곳한 번씩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그리고 여행하실 때는 항상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 안전한 여행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